된 곳이 또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집중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결국은 그럼 고객이 있는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사 골목이 있을 정도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큰데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좀 용이하다고 창업을 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라거 모두 자기 분야에서 특출날는 만큼 전문성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쌓기를 추천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엑스큐션을 잘 하시던 분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초기 시작에 좀 수월함을 아무래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유니콘 기업의 50%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스타트업 국가라고 합니다. 창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한다면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할 관문이겠죠? 그만큼 미주시장은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보장된 시장은 아니기에 도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스타트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주 시장에서의 도전과 노력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멀게만 느껴지는 미국 시장 진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정영훈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훈입니다. 네,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선뜻 또 해외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분들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XL8, 어떤 뜻인가요? 네, XL8에서 X는 크로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근데 트랜스라고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XL8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트랜 l 레이트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8가 숫자 8가 소리나는 대로 8에서 L과 8, late가 되는 거군요. 아 근데 이해하는데 조금 5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어떠한 것을 개발하고 있나요? 네 엑셀레이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AI 기계 번역 스타트업입니다오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회사야네요 AI 기계 번역이라는 건 번역 자동화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AI 혹은 또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기기가 이제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다양한 언어들을 학습시켜서 사람이 하는 번역들을 기기가 도와주는 그런 번역 엔진을 개발하는 거죠. 아, 요즘 흔히 사용하는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되는데 차별점이 있나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은 훨씬 적지만 훨씬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실제 전문 번역가들이 한땅한땅 완성한 정말 높은 번역 퀄리티를 가진 데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만들어진 데이터 엔진들도 훨씬 높은 퀄리티를 보이죠. 네, 작업 방식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구어체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들도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의 특화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상 번역 데이터 그리고 일상어에 특화가 돼있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구어 번역을 잘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 서비스를 내놓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대표님만의 스토리가 궁금해집니다. 네, 한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5년 반 동안 일을 하다가 뭔가 좀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재밌는 일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의 동부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 퇴사를 하시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셨다라고 했는데요 어, 바로 대학 졸업 후에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바로 졸업 후에 창업을 한 것은 아니고 2015년도부터에서는 구글 본사에서 서치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오, 구글에서 일하셨으면 회사 창업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구글 검색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 검색 엔지니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자연어,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2015년도서부터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리서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팀을 이끄는 경험들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리고 기계 번역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됐었고요. 어, 번역 서비스와 어느 정도는 접점이 있었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구글 번역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을 좀 들을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구글 번역이 잘하고 있다, 퀄리티가 높다고 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미디어 동영상 번역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었고요. 2019년도에 창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 콜롬비아에서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박진영이라는 친구를 만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키즈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박진영 씨가 이제 같이 조인해서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 회사 현재 CT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엔지니어 두 분의 대화랑 굉장히 조합이 신선한 것 같은데요. 두분 스토리 조금 더 들려주시죠? 네,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수업도 같이 듣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모든 게 굉장히 잘 맞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애플 본사에서 일 잘하고 있던 진영 씨와 함께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와, 도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조금 전에 2019년도 창업했다고 라 해주셨는데 이때가 딱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잖아요. 타격은 없으셨나요? 네, 2019년 10월에 창업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발병을 해서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의 양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더 집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번역에 필요한 그 번역 업무는 사실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운이 좀 모이는 느낌이 있었죠. 어, 그렇군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신생 회사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첫 고객과 협업을 할수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구글,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랑 또 다르게 저희만의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미디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저희 회사가 있고 미디어를 번역하는 등의 현지화 과정이 필요한 업체들은 저희 서비스를 지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고객으로 저희가 잘 아는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글로벌 LSP이자 넷플릭스의 가장 큰 파트너사인 INO SDI와 협력 하기 시작한 거고요. 신생 회사인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해줬기 때문이겠죠. 음, 예.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혹시 자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토박 한국인이고요. 어, 한국 대기업에서도 일은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긴 했었지만 경영도 관심이 있어서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컴퓨터 자체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 복수 전공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좀 창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군 생활을 장교로 생활하면서 어, 경영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재직할 때는 실업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네요. 또 하지만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걱정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네, 사실은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다니다가 미국을 간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구글에서도 나와서 창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질문도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커리어가 꼬일까 이런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실리콘 밸리에서는 이 커리어가 꼬인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적어요. 이제 문화 자체가 포기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돌아온다는 것. 특히 회사 안에서도 매니저를 해보고 잘 맞지 않으면 다시 개인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개인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오, 그렇군요. 창업을 하게 된 곳이 또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집중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2019년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번역에 대한 시장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번역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번역가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가 생성되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죠. 마침 제가 있었던 곳도 미국이고 글로벌리 생성되는 콘텐츠들은 다 헐리우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들이 돌아가고 결국은 그럼 고객이 있는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고객이 있는 곳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 하에 미국에서 창업을 선택하신 거네요. 자, 중요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객과 가까운 거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측면인데요. 투자자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열기가 엄청나지만 사실 이제 투자 규모나 이런 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쪽을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 그 안에서 실리콘밸리, 그 안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일부와 스탠포드 주변 이런 쪽에 보면 은이 VC들이 쭉 모여 있는 정도로 맛집 골목처럼 쫙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의 숫자라든가 금액도 엄청나게 높고요와 이렇게 투자사 골목이 있을 정도다 이런 부분은 현업 종사자가 아니면 은잘 알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창업자분들께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네, 고객과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에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큰데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좀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하이어 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요 네, 인재풀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분들을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가 모이는 곳이 실리콘밸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맞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모인 엔지니어분들이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책임감, 그리고 학습 열의가 매우 높은 편이고요. 거기에 창업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도 있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볼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이 환경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좋은 조건이 갖춰진 환경에서 창업한 후에 성과도 좀 궁금한데요. 지난 3년간 어떤 성장을 해오셨는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창업 이후에 지난 3년간 다행스럽게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를 있고요. 어, 창업 초기 기업지구는 괜찮은 편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만족하면 안될것 같고요. 더 많은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찾고 전 세계 모든 미디어 컨텐츠가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현지화될 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객이 그리고 매출이 저희의 기술력을 증명해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와, 이렇게 창업 후에 꾸준한 매출이 있었다고 라 해주셨는데 비결이 참 궁금하거든요. 현재에서 엑셀레이트 기술이 활용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은 어, 영상 현지화 작업을 위해서 번역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콘텐츠의 속도가 많기 때문에 LSP들은 전문 번역가들만으로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파트너사인 i n o SDI를 필두로 LSP들이 두배 이상의 광고를 보면 무료로 콘텐츠를 볼수 있는 패스트 마켓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전 세계 방송국들도 신규 고객들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손흥민의 토트넘 축구 중계에 저희 기술이 덧붙여져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자막과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미주에 진출하기 위해서 혹은 미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미국의 성공한 창업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디자이너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고 인투이트는 프로덕트 PM들이 세운 회사들이고요 엔지니어 출신들은 굉장히 많죠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특출날 만큼 전문성이 있었단 얘기고요 그 장점을 살려서 창업에 10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쌓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창업 준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셔야겠네요. 한 가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회사가 되진 않습니다. 결국은 엑스큐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엑스큐션을 잘 하시던 분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라면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되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초기 시작에 좀 수월함을 아무래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주시장에 진출하신 정영훈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주시장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담 들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정을 한 걸음 앞서간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꿈을 더 크고 넓게 꾸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꿈의 크기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